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오늘 관리 종목 지정 해제주가 급등을 했고 또 솔본 아 이놈이 참 애정의 종목입니다. 이 주식이 채널도 이 놈을 통해서 주식에 어느 정도 이제 발을 담그는 계기가 됐었고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정 해제주 솔본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솔본 이놈이 재벌집 막내아들 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언급하면서 이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 솔본 요놈입니다 바로 어, 저도 이 당시에 어, 제 주위에서 어, 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제 지, 지, 동료도 이제 그만둔 직원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한 서너 명 정도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어, 계기가 됐던 게이 바로 이 솔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 전에 이, 이 99년도가 이제 새로운 기술 이 뉴테크놀로지의 실제 모델이 새로운 기술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23년 전이죠. 아, 그리고 저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 증권사 객장에 가서 이렇게 수기로 해야 어, 이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뭐 매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관심이 저도 이제 없었 없었다가 뭐 직장 그뭐좀 고참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극소수에 불과했었고 이 솔본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또그 당시에 이제 주식에 관심 없었던 많은 분들도 이제 이 솔본을 계기로 또 이런 주식 투자를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종목이 바로 이 세롬 기술 이 솔본입니다. 지금은 이제 솔본이고 그 당시 스토리를 보자면 이제 1999년 8월 코스닥 상장을 했고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 다이얼 패드 그 무료 인터넷 국제 전화 서비스였어요 이게 저도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천리안 뭐 요거 통해서 한번 썼지만 이게 뭐 지지지지 뭐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결혼 수준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다이얼 패드가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닷컴들 뭐 이런 그 인터넷 기업들을 또 어. 정책적으로 또 이걸 지원해 주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 이 당시에 이 99년 10월 189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출발 당시 시총은 약 120억대 어, 이런 어, 대략적으로 한 120억대 정도 어, 이 당시에 이 가격으로 출발을 해서 20년 3월 28만 2천원 약 28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0만원이 100만원어치를 내가 샀다면 2억 8천이 됐죠. 1천만원어치 어, 샀으면 28억이 된 거고. 그래서 제 주변에 어, 그만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경제적 자유를 단박에 그냥 이루, 이루게 된 계기가 됐죠. 이게. 그리고 최고가는 이제 32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이 3조 7천억이 그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높았다는 거죠. 이게. 아, 그러면서 이 다컬, 다컨버블, 이 코스닥이 4월에 2700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그의 말 520성까지 급락을 하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새롬이죠. 어, 그 당시에 저도 이걸 뭐 초기에 잡았더라면, 어, 뭐 크게 진짜 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겠지만, 아쉽게도 저도 마찬가지 고점대에 물려서 어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례가 바로 저의 경우였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지수는 715.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닷컴 자 들어가고 뭐텍뭐 뭐 무슨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래요. 어그 그런 뭐 무슨 컴뭐뭐뭐컴 뭐뭐뭐뭐 이거 들어가는 기업들은 연일 그냥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이런 분위기였고. 이 거품이 꺼지고 생존한 기업이 네이버 다음 정도 이 정도 기업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네이버는 이제 어, 우뚝 섰죠. 이, 이, 이런 어, 무수히 많은 이제 닷컴 주들이 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네이버 하나만이 이제 우뚝 승기업이 어,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어, 이런 과정들이 있었 있었고 또 오늘 살펴볼 어, 이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주 지금 어, 코스닥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 4개년도 연속 영업송실 발생 기업을 관리 종목으로 지적했지만, 이 항목이 삭제되면서, 어, 이 관리 종목이 살아나서, 이, 관리, 그동안 관리 종목으로, 어, 나락으로 가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원풍, AD칩스, 중앙DNM, 상하가, 어, 종목 특징을 보면, 물론 적자죠, 다.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UIL만 빼고는 나머지 다 적자고, 어, 이 기업들을 보면 시총을 보십시오. 시총을. 예, 제일 중요한 놈. 이 300억, 300억, 430억. 오늘 상한가를 가서 300억대가 된 거지, 이 2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종목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 어, 현재는 이제 300억, 400억 수준까지 연일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풍은 냉, 남성복, 광고용 원단 관련, AD 치스는 이제 냉동, 냉장고, 제조, 판매, 중앙 DNM은 철도 공급 관련해서,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 DNM, 솔버는 막, 새로운 기술 관련 주고 오늘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이제 천억 원대가 됐고 이들 기업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놈은 이제 세종텔레콤 5%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고 얘는 이제 자사주를 49억 정도 이제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주 그리고 제넨바이오는 이제 폐기물 처리 바이오 관련 기업이고. 그리고 광무 어, 리튬 관련 그리고 리더스 코트메스 화장품주 괜찮죠? 지금 화장품 관련주 UIL 휴대폰 좀 키패드 그리고 SL 바이오닉은 이 대마하고 카지노 관련주가 SL 바이오닉이고 어, PBR로는 이 중에 이 가장 낮죠? 그리고 UIL이 0.42 그리고 UIL은 이제 펀은 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 700억 SL 바이오닉 200억대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 한번 얘네들 종목 간단히 한번 차트만 보겠습니다. 먼저 UIL입니다. 관리 종목 해제주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뭐 안정적으로 뭐 조정도 받지만 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오고 있는 UIL. 아 오늘도 한번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살짝 한 후에 좀 내려왔죠. 아, 원풍 물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200일선, 어, 바로 밑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아, AD 칩스, 뭐, 계속 뭐, 연초부터, 어, 뭐, 일자로 그냥 쭉 누워 있었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아, 1월달 800원대에서, 현재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도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200일선을, 어, 이제는 뭐, 돌파를 하면서 올라와 있죠. 어 중앙 dnm 이죠 어 지금 보면은 뭐 12월달 4700원 이었었고 중간에 한번 감자탕도 한번 해먹고 어 그리고 이제 200일 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오늘은 이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00원 밑선에서부터 어, 계속 이제 그 어, 수주 호재로 어, 철도 관련해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어, 중앙 dnm 어, 다음은 솔번 입니다 어, 차트는 월 일봉은 이제 요런요런 요런 상태의 모습이죠. 지금 200일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좀 밑꼬리가 살짝 달렸고 어, 월간으로 보시면 이제 1999년도에 어떠한 종목이었는지를 볼알 수가 있죠. 그 뒤로는 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뭐 일자로 이제 가, 거의 뭐 누워 있다시피한 이 솔본 어, 비보존 제약, 지금 뭐 1,300원대가 이제 고점라인대였고 현재도 아직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어, 리더스 코스메틱, 어, 화장품 관련주고, 뭐, 어느 정도 화장품주의, 뭐, 추세는 지금 뭐, 11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액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광무, 지금 최고가가 7,300원대에, 오늘은 이제 2% 상,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오늘은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 해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솔버를 통해서 과거를 한번 회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솔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어, 제 실수는, 어, 누가 뭐 좋다고 그랬을 때, 뭐 슈퍼사이클이고, 뭐 사상 최고, 그리고 뭐목표가 상향,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던지고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게이 솔버입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어, 최악이다. 업종 최악. 그리고 더뭐 추락한다. 목표가 하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식에 사야 저점에서 사는 거지 어, 누군가 좋다고 떠들 때는 항상 고점이었다는 것. 어, 이런 기억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아픔을 상기시켜주었던 솔본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